t e a let's take a shower, what a h i t that we s e in the o t t n h my God. You g t it f o the m p n 그기야에기야 자기야, 자기야, 자기 e 자기야, 자기야, 자기야, 자기야, 자기 h 자기야, 자 t h 자기야, 자기야, 자기야, 자 o 야자 t 야자야야야자 t 야자기 o 자기야, 자기야, 자기 o b t e i t 주0 0 0 s t o p a i p t p e r t p e r f e e f t r t p e e c t p e r f e e c e t e e t t e t I do, I d I do, I do, I o I o do, I o o d o do, I o t e y h a t s that? h a e s you k o that? Hey, h e e y e y h e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o u y hey, hey, hey, hey, hey, h e hey, i e e hey, e y h e h e hey, hey, e hey, h y e hey, h h e hey, e y e y e e y e y h hey, h e e